오늘은 서포스를 할 겁니다 커뮤니티에 미리 투표를 올려본 결과 라인전이 진다면 서포트하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저 63퍼가 만약 원딜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설문을 올려봤습니다 바텀 라인전을 이겼다 누구덕? 여기서 원딜 덕이라고 하면 진짜 속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 요즘 사기라는 암무무 서폿을 앞세워 상대가 인배를 왔습니다. 그런데 저 부시에서 나오지 않는 암무무 상대는 모두 후퇴했고 뭐지? 그럼 내가 잘못 봤던 건가 싶어. 일단 큐를 찍고 부시에 들어가 봤습니다. 나랑 놀자. 제대로 찔러버려라. 새 친구를 찾아보자. 아, 뿌리뿌리 친구 없이 혼자 남아있던 암무무를 잡아줬습니다. 상체가 계속 이득을 봐주는 것을 시작으로 바텀에서도 킬들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닥톨. 닥톨 뿌리기. 이때 닥톨. 자의 오금이 지려버리는 플레이 닥톨. 닥톨. 닥톨. 닥톨. 닥톨. 닥톨. 닥... 수당을 벌며 이득을 다시 한번 챙겼습니다 야 수당 이득 나 450원 공짜 얼마 받았어? 나 500만원 엥? 스코어는 14대2 상대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이즈를 끌어줍니다 밸런스 <목소리> 패치 균형의 소자. 아, 얘 누구세요? 도와줘요. 균형의 판자. 나야 에어컨. 아니, 다리우스님, 왜 저러지? 살아남한테 가버려. 어어 평캔이 평캔이 안 됐네. <웃음>